너클을 움직이면서. 합니다. 오! 아 아파라. 아뭐 들어갔어. 아! 타이로드 안녕. <웃음> 순정 타이로드야. 저리 가라. 아나 젠쿱도 순정 타이로드였잖아, 그렇 그것도 아마 경기장 가가지고 한번 부신 적이 있지요, 한번.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친한 샵에 가가지고 부품 빌려고 그랬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양일 진행하거든요. 모든 경기장이. 근데 일요일에 부서지면 별로 안 아쉬워. 근데 토요일 낮에 부서지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부품을 구해서 타거든요. 토요일 낮에 부서지면 아직 안 올라오신 분들 막 섭외해가지고 부품 좀꼭 들고 와달라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에 경기장 24시간 불고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너무 재밌거든요. 돌려 돌려 돌림판 결합 길이가 어떤 거 같아? 너무나 음. 저희 남편이 얼라이 맛집이거든요 아니요. 그럼 완전 진짜 얼라이는 도사님이어 n e I'm not sure if y o u 해해 going to be 근데 l e to g 라 t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 다됐어 f a little 이렇게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 얼라이 도사님이 눈테스트다타강이 <웃음> 없다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이 프론트 애시를 하는 이유가 이 순정 로아의 길이 짧고 음. 오버행이 늘어나오면서 타강량이좀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론트 애시를 해야 돼요 음. 일단 기존에 비하면 순정이 대충 이 정도? 음. 이 지금은 더 우와 이 타각도 얼라이먼트에 따라서 또 양이 달라요 맞아 맞아 지금 당겨지는 쪽도 꽤 돌아가죠 오! 진입할 때 이각으로 풀각으로 들어가면 진짜 간지나겠다 시원 너클로 옛날에 개조를 했던 상태고 그냥 음. 젠크프로 지금 스테이 3리돼 있는 거야 스테이 3 알파 거기서 조금 더 스테이 4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각이 많이 들어가면 뭐가면 좋지? 어.. 일단 드리프트 도가 떨어지고 응 음. 스피를 방지해 주려고 사각해서 는 거긴 한데 쓸데없이 더 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지 스피나거나 아니면 그렇구나. 아예 드리프트가 풀리거나 이런 멈출 식으로. 상황이 음. 더 많이 생겨 짜잔! 그럼 한쪽다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한쪽 한번 해볼까? 나머지 한 쪽은 내가 여기는 이제 내가 할 거야 이거 끼는 거 할래? 이거 끼는 거 하나만 하면 돼 왜? 다할 거야 힘들 나한테 힘들어도 해해 보면 되지 해보다 안 되면 때려쳐.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잡고 이거 아까 이렇게 이거, 이거 아까 기다려봐. 이거. 이 구멍이 앞에. 이렇게. 응. 나 제대로 찍고 있어요. <웃음> 나안 나오는데? 제대로 찍었어. <웃음> 구멍을 맞춰주세요. 이거 맞췄어. 응. 이속 돌려. 아 반대로 가져야되는데잠깐만 <웃음> 아니 힘줘 힘줘 어. 제대로 내, 찍어봐 나를 그 내려놔도 돼 이렇게 찍은 사거죠아 그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데.. 이게 막힌게 없잖아 <웃음> 이거 애야? 아나벌 <웃음> 새우는거지 지금 <웃음> 응. 잘하네 이거를 구멍에 넣는면그러니까손 끼지마 응 <웃음> 진짜 어지. 비타 우와! 우와, 녹 들어� unde... <독 슬�> 들어갔어. 들어갔어. 넣... 이게 아 <독 uine scri llevarcalled purÌ> 아니, 아니. 이게 다칠까 봐. <독 megap> 눈에 녹 들어갔어. 이나가 조금 어, 됐다. 밑에서 ne 밀, 밀어야 돼. 밀어가 있어. 이렇게야? 이렇게야? 오케이. Okay. 아, 반대로 반대로. 시 아, 하도록 찍고 어 그러세요? 어, 어, 아, 됐다. 됐다. 어, 뭐? <웃음> 밑에는 써 있지 뭐. 여보 카메라 저 세상이잖아. 아니, 나와, 그럼, 이걸, 이거를, 아, 나와요 여보사. 자, 이제 이거를 이거를 내가 맞춰볼게. 이거를 이렇게지. 응. 여기부터 넣어야 돼요? 이렇게. 어, 밑에 뿌. 렇고 어, 자. 여기 한, 한 손으로 이거. 보다 잡...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 한손은잡아죠 손이 모자라란 보드. 오,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오. 센스지, 센스! 그치, 센스지. <웃음> 이거 보다 남자애들도 많아 이하보 서있는 애들 센스야 앞으로 밀어서 거 보다. 이거 다 빨리 다리거보 빨리, 아유, 빨리 줘. 손주심, 손주심. 구멍을 맞춰주세요. 맞췄어, 맞췄는데 여보가 손대가지고 안 맞춰진 거야. 빨리 빨리 빨리빨 빨리, 빨리.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른손 치우고 오른손을 다양두 그 손을 다 밀어. 오케이 더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저세상이야 히. 스타일를 네. 장착해 볼게요. 이렇게 아, 사선을 여기. 이런 거는 뭐 돌려 끼우는데. 먹긴 바보 꼈어 그 다음에 이렇게인가 보다 응. 됐어? 네 <웃음> 응, 됐어 이거를 풀어주세요 왕관노트 왕관노트라 불러 괜찮아 왕관노트 왕관 같다 응. 와 근데 여보 진짜 목에 담 걸리겠다 맨날 이렇게 일하면 차를 좀 내려놓고 하지 <웃음> 이거 내 키에요 <웃음> <웃음> <웃음> 여보한테는 높지 좀 <웃음> 많이 높아서지 목에 담걸린것거 같아 <웃음> 약간 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벌 세우고 <웃음>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아아 아파라 아뭐 돌아갔어 이 가시 꽂혔어 아! 가시 찍어야지 이거 피난다 피난다 응? 여기 피나잖아 뭐야 응. 음 <웃음> 화상풍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사 맞지 않았다 아 맞아 임신해가지고? 응 맞네 왕가 어디 갔어? 내손 있어요 여기지? 어. 응 손 조심 손 조심 구멍에 맞춰서 너클을 움직이면서 어. 오! 아!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웃음> 와 보험, 어. 보험 불러 보험 불러 보험. 와 근데 여기 찔린 거 너무 아프다 어.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저 냉장고 속에 들어가고 싶다 녹가루를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부르네. 응, 밀어, 이렇게 밀어 올리기만 한데. 아 진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이쪽 손안 잡아 돼. 이거만. 아니, 얘만, 얘만 이렇게? 응. 소머비 조금. 아 됐다. 이렇 왕관으로. 응. 왕관 너트를 조립. 찍고 있어? 응. 어, 여러분 장갑 더러워진 거 보세요. <웃음> 이 하고 바로 손 씻어야 돼참휠타이어바꾸고 사람 도 없는 사람인데 댄스! 오 완성했어 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수 있네 <웃음> 어? 완성은 할수 있는데? 비록, 할수 비록 이렇게 까지고 장갑 이렇게 더러워지고 손목 막막막그 막 벌도 서고 목에 잠도 걸렸지만 어쨌든 조립은 했어요 어차피 장갑 더러워진 김에 차를 내려서 휠타이어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휠을 한 손으로 위를 잡고 한 손으로 타이어 바닥을 받치고 응. 오른손으로 들어서 그냥 왼손으로 받치기만 하고 응.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응. 근데 경기장에서는 이런 높이로 안 넣잖아 경기장 쭈그린 상태로 안넣지 근데 어차여분할일 없으니까 신경 안써 필요, 필요 근데 허리 아플까 봐 올려준 거야 지금? 들어서 올릴게요 응. <웃음> 개스파르톤 그래 한번 해볼게 어차피 휠은 가벼우니까 이거는 비싼 정품일이에요 응. 왼손은 받치기만 한고 양손으로 들어도 돼 이렇게 근데 팔꿈치 업무로 들어야 될 건데 일단 한번 아, 들어봐 허리 니까들수 있나 한손못 들어 그 남자 나면 넓게 잡아 최대한 비기 전에 죠 이렇게 넓게? 그렇게 한번 뒤로 넘어 한 손... 어, 그렇다. 그 아이고, 아 그렇다 이 정도? 내려려려려려려려려려 아니, 이 차를 내리면 되잖아. 네, 나? 아니. 나, 나, 나. 내 머리도 좀 더. <웃음> 요 이거 차를 내리면 안 돼? 아니, 진짜 내리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굴려가지고 굴리는 건 하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만 들면 되잖아. 일단, 얹히고, 구멍을. 맞춘다 아, 여러분 지금 제 발끝 보여요? 웃지말고 우승이 빠져 우승이 빠져 I'm 아, g 근데 머리카락도 들어갔는데? 내 얼굴 빠지... 빨 g to 쏙쏙 밀어어어쏙 밀어 래를 잡아 아.. 아. 그 아래 스프이 끌때한 손은 여기만 받치고 있고 응 음, 여기로 임팩트 네 받치고만 있고 손으로 이따 손으로 꼽아. 꼽아? 아 더워 <목소리>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잘 꼽으려면요 딴거 없어요 아기 있어야 된거 같아요 아기가 너무 아프다 지금 돌리느라고 안 돌아가는데. 됐어 됐어. 돌아간 거야? 아니 응. 아니야. 피로 나서 별 모양. 으아별 모양으로. 그러면 이별이었으니까 이별이네. 아니 이제 이거 있으니까 이거 이렇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별을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다 걸렸다. 복사를 속해서 잡고. 있어. 소... 아, 소켓? 소켓을 잡아 이렇게 돌리면 소켓을 같이 손으로 스르륵 하고 이거? 어 그렇게 이거? 이런식으로 잡고 돌려 그리고 공회전 시키면 이게 날라와 어. 위험하니까 하지마 아 있지? 아 오케이 음. 그리고 한번더 하게요 하게. 응. 음. 음. 경기장이 아니니까 투크렌치를 안 쪄는데 경기장다 음. 투크렌치를 써요 음. 이거 아니고 아따깔따깡 맞아 맞아 이런식으로 경계를 이런 세우고 식으로. 이렇게 와더딴땀세요땀 <웃음> 너도 아 진짜 밥 바로 먹기 힘들다 <웃음> 이거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였구만 돌아와 <웃음> 베스트잭 자 그러면 제가 장착한 강조 제가 장착한 굉장히 우아함을 보여드릴게요. 샤아. 보이죠? 아까 남편이 했던 것처럼 길이가 잘 맞아요. 그쵸? 쭈쭈쭈. 파란 색깔 이쁘다. 여기는 남편이 한 곳. 뭐별 차이 없어요. 그쵸? 아주 보람찹니다 근데 할만한 것 같아. 여보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나의 미케닉적인 재능도 지금 발견한 시간이었어요. 저의 센스 같은 거. 그러면 이제 한번 엔진룸 한번 볼까요? 남편이 엔진룸은 레이아웃을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